너라나라니손 잡고 싶지만 높 h 네 지금은 나란히 녹음 중입니다 어, 사실 지금 이게 녹음하기 전에 범주랑 굉장히 많은 녹음 했습니다. 이거 하기 전 그래도 한 다섯 번 정도 계속 범주 만나면서 녹음했고 이 노래 나온지도 지금은 시간 봤을 때한 한 2주 전부터 나왔어요. 그때 진짜 범주랑 매일매일 이거 얘기를 하고 작업하고 재미게 했는데 오늘은 제대로 녹음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대됩니다. 화이팅! Let's go. 마개에 마저보면거지는 물은 표두개에 마저보면거지는 물은 나해 락도교통체 <목소리도> 너랑 나손 잡고 지만얘 마지막 너무 그뒤에 소리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음. 예딱 자를 수 있나요? 이 저... 정도! 들어봐! Yes. <laughs> 제 연기 레슨을 받았어요. 정말 무대에서도 연기한다고 를 생각하거든요. 무대에서 잘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로 뭔가 녹음가 옆에 있고 되게 가까이 있는 거리에서 연기하니까 되게 긴장이 되고 뭔가 그 마음 스스로는 또 그렇게 나오고 이번 작품 통해서 아 저는 되게 부그러잘 타는 사람이구나 라는것데 또깨 알게 되고 물론 재밌는 경험이지만 그래도 이 t s Ho의 뮤비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연습하고 내일도 한번 혼자서 어, 많은 연습해보고 내일모레 뮤비 잘 나올 수 있게 오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Baby I'm ready for you 고 지금보다 약간 베이스를 약간 미소를좀더 올라가는 네.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이거보다. 이거보다. 음, 응 이거 손이 가냥 나는 자연스러워 좋겠어. 그냥 그렇죠. 뭔가 계속 하다가 약간 이런, 것처럼, 뭐, 아, 뭐 이런 코스는 식으로 간다든지. <놀람> 안 돼서 몇 말을 더 잘까. 비디오 이틀 전입니다. 음 오늘은 약간 마지막으로 처음 더크까지 연기부터 댄서분이랑 같이 연습하는 거 통틀어서 연습했습니다. 뭔가 이번에 저한테 또 너무 새로운 도전 많이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했던 법만은 좀 다르게 원래 그냥 춤을 계속 반복 연습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뭔가 그런 발걸음 숨끝 그리고 표정 그리고 그 가볍게 추면서 어떻게 더 가볍게 주는지 진짜 어렵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도 많은 리듬과 감정을 들어가야 되고 솔직히 말하면 뭐 시는 차보다 이게 훨씬 더 어렵긴 해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번에 좀더 많은 연습도 하고 있고 음, 내일모레 잘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뮤비디 현장입니다 지금은 이제 인트로 씬을 찍고 있어요 되게 분위기 있게 나오고 있고요 음, 조금만 자신 더 생긴 것 같아서 남은 촬영도 즐겁게, 재미있게 찍어보겠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3,4,5 3,2,3,4,5 왜 솔로 뮤직비디오인데 멋있게 찍고 있으니까 뿌듯하네요 아들 보는 느낌? 내 아들 서명호 액션 음. 와. 와 서명호 좋아 제가 저 그때 뮤비 찍고 있을 때 명호 현장 와서 좀놀려 거든요 딱 <웃음> 카메라 여기 찍고 있을 때딱 h t 주인공 c h 뭐 연기하고 있는데 g g 가 여기서 약간 약간 엄마 미소 치 n d the Hunger, Yoga, Yoga, Yoga, Yoga, y o 은데 Yoga, Yoga, Yoga, Yoga, 제 특별 출연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고겸이 과준영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춤추... 잘되길 기원하는 어, 마음으로 어, 잘 촬영을 할예정나라라나니손 저의... 아, 아, 아, 잡고 어, 만 아, I don't know what o do What o Oh baby 오늘 명호 솔로 뮤리비디 왔는데 정말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명호가 이걸 하기 위해서 연기를 했니던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하셔도 될것 같아요 명호의 열리한 그런 연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화이팅 명호 여러분 마시게 되세요 우리 도겸이 보냈습니다. 도겸이 아까 그 아침에 촬영하고 나서 저한테 연락하더라고요. 아, 오늘 남은 촬영도 잘하고 내가 카페 차를 보냈으니까 이다가 고생 많고 많이 먹고 힘내자고 보낸 거요. 진짜 감동이었어. 진짜 도겸이 이 영상을 보면 내가 조만호를 고마워하고 있다. 너무 고맙고 이번 촬영 마무리도 잘하겠습니다. 파이팅! 눈하게해 마저 보면 지는물표 이 씨는 항상 잘하니까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너무 노래가 중독성 있는 것 같아요. <웃음> 형님 어떻게 할까요? 약간 느낌이 약간 좀 있을까요? 약간 살짝 지금 약간 좀 순수한 느낌? 아직 안 순수했어요 제가. 지금 너무 세련됐어. 요 너무 세련됐어요. 이놈이 인기 어떻게 가죠? 더 순수하게. 보여주려고 한다면 이번에 그래서 제 25살 디에이 보여주려고 많은 고민했습니다. 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작업했습니다. 그 네, 뭐 작업하면서 스태프들이와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 나눠주고 그리고도 많이 받았습니다. 캐릭터 설정부터 그리고 그 캐릭터 어떻게 어, 옷을 입는지 여러분한테 세 다른 디에이 볼수 있을지 정말 많이 가지 했습니다. 정말 제 옆에 사람들 같이 에너지를 합쳐서 이 작품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한달 준비한 작품을 오늘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와, 이번에 정말 많은 보시면 끝까지 있어줘서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뭔가 어 이번에 맞는 스텝과 그리고 제 옆에 있던 형아들이 저를 도와주시면서 같이 함께 이 작품 만드는 게 너무 뿌듯하고, 어 그리고 제가 대표로서 뭔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도 너무 즐기고 있고. 앞으로도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이번에 여러분도 좋은 모습은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